여러분 교재에서 구연산 회로 사이트릭애시드 혹은 TCA 사이클 먹으러 이 회로입니다. 회로에서 보시면 은 첫째 단계가 아세칠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틱에시더 OAA하고 반응해서 물한 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세칠코에이는 탄소가 두개 짜리입니다. 그죠? 옥살로 아세테이트에 탄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2 플러스 4 하면은 구연산이 탄소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이 물질이 아세칠코에이입니다. 아세칠 그러면 CH3C, 아세트산이 CH3COOH 잖아, 그렇죠? 그 아세칠, 여기까지가 이름이 아세칠 코A는 이 부분이 코엔자임, 코엔자임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SH 황을 가지고 있는 자, 아세칠코에이가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로 만들어졌잖아. 그랬죠? 그 아세칠코에이가 그 다음 옥살로아세트산 옥살로아세트산은 이렇게 COHCH2 COCOH 탄소 하나 둘셋네개 여기에 OAA, 옥살로 아세트산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냐. 자, 이렇게. 아세칠코에이에, 여기에 CH2에, 여기에 마이너스 어미온 차지가 일단 생성되면, 자, 여기에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구연산이 만들어졌어요. 자, 어, 구연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구연산에서, 위에 CH2COH가 어디서 왔냐 하면 아세칠코에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구연산이 탄소 2개짜리 아세칠코에이와 옥살로아세트산이 반응을 해서 구연산이 만들었는데 구연산에 COHCH2는 아세칠코에이에서 왔는 탄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일단 구연산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연산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소 구연산이 돼요. 어디 네. 시스 아코니트 산을 거쳐서 아이소 구연산이 됩니다. 왜 아이소 그랬냐 하면은 자, 구연산이 OH 알콜기가 자, 여기에 있는 알콜인데, 이 알콜기가 지금 보시면은 자리가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렇죠? 알콜기 위치가 지금 번호가 하나 달라졌어. 여기에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알콜기가 위치가 달라. 그런데 구연산은 구연산인데, 구조식은 분자식은 똑같아. 그래서 이름을 아이소구연산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소구연산이 이렇게 NA 아이소구연산 탈수소효소. 자, 아이소구연산 탈수소효소. 이게 바로 지금 NAD+. 자, 탈수소효소에 의해서 아이소구연산이 산화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되냐 하면 은 이렇게 자, NADH 나오고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지고 옥살로아세트산이 NADH 일몰 만들어지고 마그네슘 또 관여돼서 알파키토크루타르산이 만들어지면서 자 어디에 여기에 있는 c o h 에 이산화탄소 CO2가 빠졌어요. 그러면 은 구연산 탄소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6개 탄소, 아이소 구연산 또 6개 탄소 마찬가지 6개 탄소에서 CO2 한 분자 빠지고 나니까 자, 옥살로아세트산도 탄소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알파키토그루타르산으로 될때 탄소 다섯 개짜리가 아이소키토그루타르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아이소키토그루타르산이 쿠 숙신일코에이가 되면서 여기 또 CO2 또한 분자가 빠집니다. 그렇죠? 어디? 여기에 있는 COH의 CO2가 빠지고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 만들어져 나오고 그 다음 코엔자임 들어가서 이렇게 숙신일코에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들어갈 때 TPP, 티아민 피로인산 바이타민 B1, TPP 그 다음 마그네슘 뭐 리포산 FAD,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여합니다.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이 숙신일코에이 되면서 NADH 도 일몰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다, 다섯 번째 단계에 숙신일코에이가 자, 숙신산으로 되면서 GDP가 GTP 일몰을 만들어냅니다. 자, 숙신산으로 되면서 GTP 일몰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 다음 숙신산이 이제 여기 여기에 여기 있는 이 수소를 FAD가 FADH2 1몰 만들어져 나오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됩니다. 푸마르산이 되면서 FADH2 1몰 만들어져 나오고 그 다음 푸마르산이 물이 들어가서, 자, 물이 첨가돼 들어갑니다. 수화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는 것이 말산이 만들어집니다. 말산이. 자, L, 말산. 말산이 만들어지고, 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가지고, NADH1몰이 만들어지고, 옥살로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옥살로 아세트산, 탄소 4개 짜리입니다. 구조 시간 보세요. 자, COOH, COOH, 이걸 옥살산이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옥살산 그러는 게 바로 이겁니다. COOH, 카복실산 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옥살산입니다.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 이름도 부릅니다. 칼슘 들어있으면 칼슘하고 이 옥살산은 결합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의 결정을 만들어버려요. 응? 그래서 옥살산인데 안쪽에 자,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CH3, CH3CO 그러는 게 우리가 아세트산, 아세트산 이름을 불렀잖아. 그래서 기게 CH3가 아니고 여기 결합이 이루어져있으니까 CH2CO 이 부분을 아세트산에서 이름 가져와서 옥살산과 아세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해서 이름을 옥살로아세트산 약자로 그냥 OAA라고 앞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OAA 만들어지고 에르말산이 OAA 만들고 NADH 1몰 만들어 나오는 자, 2단계 다 이제 종합하면은 아세틸 코에이가 최종적으로 TCA 사이클 돌고 나서 자, NADH 3몰, FADH2 1몰, GTP 1몰 만들어 낸다. 이게 구연산 회로 종합했는 반응식입니다. 반응식에 나머지 뭐뭐 뭐 CO2하고 이런 거물 분자 들어가고 했는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아세칠코의 한 분자가 NADH3mol FADH21mol GTP1mol 만들어냈다 끝입니다 자 여기서 1,2,3,4 이렇게 쭉단계에서 들어갔을 때 마그네슘이 중요한 그 반응에서는 마그네슘이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그네슘 섭취가 안 되고 부족해 버리면 TCA 사이클이 돌지를 못해요. TCA 사이클 못 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돼 버렸다. 심가가 문제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TCA 사이클에서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자, 구연산 회로를 조절하는 네 군데 조절작용이 있다. 지금 보시면, 자, 피로브산이 아세칠코에이를 거쳐서 옥살로아세트산하고 아세칠코에이가 반응을 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졌고, 아이소구연산을 거쳐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 숙신일코에이, 숙신산, 뭐, 말산, 옥살로아세트산. 이렇게,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여기 푸마르산이 뭐 생략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각각을, 각각을, 자, 여기에 색깔이 마이너스 색깔을, 이게 분홍색은 에, 속도를 늦춘다, 감소시킨다 얘기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되어 있는 거는, 이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그래요. 속 반응을 촉진을 시켜주고 핑크색은 억제를 시켜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될때 이게 피루브산 탈수소효소 복합체의 필요를 합니다. 복합체 필요하는데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를 반응을 촉진을 시켜주는 경우는 자. 아니,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아니, 요니 거꾸로가 아니고. 자, 마이너스 되어 있는 핑크색이 억제시켜줍니다. 만약에, 보세요.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피로산이 아세칠코에이 되는 것을 억제해야 될까? 촉진을 지켜줘야 될까? 억제단 얘기요. 자, ATP가 양이 많이 있다든지, 아세칠코에이가 벌써 많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NADH가 많이 있다든지, 지방산이 많이 있다. 이러면은 이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AMP가 많이 있고 코엔자임 A, NAD+, 칼슘 이온이 많다. 이러면은 이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자, 촉진 억제, 촉진 억제야. 자, 그러면서 쭉 촉진시키는 것은 대개 보세요. 자, 촉진시키는 건 칼슘이라든지. 우리가 ATP 만들어야 되는데, ATP가 부족하다, ADP가 많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다 촉진을 시켜주고요. 억제는 보세요. 대개 보면은, 어? 뭐, NADH가 많이 있다든지, 뭐, 숙신일 코에 구연산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ATP가 많다든지, 이러면은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촉진과 억제,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큰 윤곽을 보세요. <웃음> 자, 이 부분. 그 다음, 피루산탈수소효소 복합체 그러는 복합체 앞쪽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을 거예요. 자, 구연산회로가 앞쪽에서 우리가 전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분해 반응이었습니다. 분해반응 그런데 여기서는 분해에 반대되는 합성반응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여러분 탄소동화작용 식물이 하잖아 농말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CO2 이산화 탄소하고 물하고 햇빛에너지 가지고 농마, 농말을 만들어요 그 탄소동화작용 얘기하죠 동화 그러는 얘기는 합성이다 이화 그런 거는 분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구연산 회로가 동화 작용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 로 만들어져서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알파키토그루타르산 숙신이코에이말산, 옥살로아세트산 TC a 사이클을 도는데 옆에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구연산이 구연산이 이제 동화작용 어떤 물질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이와 같이 구연산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옥살로아세트산을 내고 아세틸코에이를 만들고 나서 아세틸코에이가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이 지방산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물질이 출발 물질 됩니다. 우리 몸에 지방산 콜레스테롤 합성해야죠. 어디에서 이와 같이 구연산 늘 거쳐서 TCA 사이클에서 구연산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이 아세틸코에 가지고 지방산 스테롤 동화작용 합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합성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뭐 낮추기 위해가 아무리 시기로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는 미치는 영향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거에 보다 훨씬 양이 적습니다 자 그다음 알파키토글루타르산을 통해가지고, 글루탐산 합성합니다. 퓨린 합성합니다. 글루타민, 플로린, 알기닌 합성합니다. 합성이 된다는 얘기는 필수 아미노산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죠? 필수 아미노산 아니다, 얘기에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지만은 사람 아닌 다른 뭐 동물이나 뭐, 이런 식물, 이런 데서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다 만듭니다. 만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숙시닐코에 의해서 포피린, 해모그로빈 만들고는 햄, 뭐, 염록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뭐, 말산이, 뭐, 피로부산에서 말산으로 TCA 사이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옥살로 아세트산이 아스파르트산 도 만들 수 있고, 아스파라긴, 메치오닌, 어, 메치오닌? 필수 아미노산 아닙니까? 사람 경우는 못 만들고, 자, 이렇게 라이신, 마찬가지, 트레오닌, 피리미딘 합성이 됩니다. 사람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에서는 못 만들지만은, 자, 이렇게 옥살로 아세트산을 거쳐서 이렇게 동화작용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또 포스포에놀피루브산 PP 거쳐서 포도당, 당신생 기질로 사용됐잖아. 그죠? 그다음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세린, 뭐 글라이신, 시스테인 이런 아미노산 만듭니다. 그다음 피루브산이 피루부산 카복실라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들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만약에 보세요.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는 만들었는데 아세칠코에이가 TCA 사이클 구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옥살로아세트산이 있어야 돼요. 옥살로아세트산이 공급이 안되면 여기에 구연산을 만들지 못하잖아 그렇죠.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죠. 그때는 이 피로부산이 피로부산 카복실라제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드는 경로도 존재니다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하죠. 그죠? 이 그림 한 장에서, 아, 이렇게 몸에 필요로 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구나. 아주 중요한 부분. 요점 정리책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피루브산 카복실라제에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도 피루브산이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합니까? ATP 필요하고 마그네슘 필요하죠. 바이오틴 비오틴 필요하죠. 아세틸코에이 필요하죠. 자, 피루브산이 CO2하고 ATP 에너지 받고 물한 분자하고 결합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그 CO2는 어디에 들어왔나 하면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시했는 이게 CO2에서 왔는 겁니다. 왔는 거예요. 자, 피루브산이 피로부산 카복실화 효소에 의해서 옥살로아세트산 OAA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포유동물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보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로부산 카복실화 효소는 간과 신장의 미토콘더리아에 존재한다 간과 신장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 간 나쁘고 신장 나빠버리면 사실은 거의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 뭐, 포스포, 에놀, 피루부 산, 뭐, 등등, 뭐, 보충반응이 있는데, 자, 보충반응, 뭐 글리옥심회로, 이게 다 보충반응이에요.